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맹자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괴태 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괴태 화가 날 때는 백까지 세라. 최악일 때는 욕설을 퍼부어라. 마크 투웨이.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쇼펜하우어.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헬렌 켈러. 고난의 시기에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 칭찬받을 만한 뛰어난 인물의 증거다. 베토벤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생댁 쥐베리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헬렌 켈러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알랭곧 위에 비교하면 족하지 못하나 아래에 비교하면 남음이 있다. 명심보감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호라티우스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있는대로 될 것이다. 헨리포 인생이란 학교에는 불행이란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프리체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 컴버 인간의 삶 전체는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인생을 즐기자. 플루타르 코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나딘 스테어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론 허버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벤스타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건 하염없이 사라지나 버리고 그리움이 티이니 후식힌.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에픽토테스 되찾을 수 없는 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루소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 늦은 때라고는 없다. 골드윈 네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베토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으랴 명심보감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탈무드 실패는 잊어라 그러나 그것이 준 교훈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버트 깨서.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소포클래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한계단 한계단씩 조지라드